안녕하십니까 우드리 의원 이현재인입니다 저희 우드리 의원이 2023년 1월 9일 날 목공 교육 프로그램을 개강을 합니다 길고 긴 코로나를 거쳐서 아 이렇게 코로나 전에는 많은 분들하고 예 떠들고 웃으면서 또는 소주도 한 잔씩 하면서 예이 즐거운 목공을 했는데요 아이 코로나 바람에 예, 한참을 쉬운것 같아요. 아, 벌써 한 3년이 다 돼가죠. 아, 이제는 뭐, 우리가 집합을 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아, 저희 목공 교육 프로그램에 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예, 이제 또 예전처럼, 예, 같이 즐거운 목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청을 하시는 분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아 전혀 몰라도 아, 우더위원회에서 아, 목공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 예 이런 분들도 되고요 또 창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아 또는 전문가들도 예, 우더위원회에서요런거는좀 아, 배우 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예, 짧게 신청을 해셔도 되고요 자 이제 뭔가 터널의 끝이 보이니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목공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더 수준 있는 목공을 배우셔서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가셔야 될것 같고요. 저희 우돌이 연에서는 다양한 가구 또는 소품, 목공에 필요한 전체적인 것을 교육을 합니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전해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선착순으로 빨리 예,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 10명에 한해서만 기숙사를 제공을 합니다. 어, 아무래도 빨리 하시면 예, 기숙사를 제공받는 행운을 예, 여러분들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저희가 그 기숙사가 인원이 10명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예, 그래서, 어, 나머지 분들은 죄송하고요. 아, 기성사 쓰시려면 빨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목공 프로그램이 어떻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아, 이제 조금 있으면, 어, 자막으로 나가면 제가 더빙으로, 예, 어,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무쪼록 많은 목공인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셔서 코로나 전처럼 시끌벅적하게 놀면서 또 소주 한잔하면서 이렇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 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자,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저는 더빙으로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다른 또 내용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드루이연 목공 프로그램입니다. 자, 맞춤 가구 제작에 기계와 작업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흐름에 맞추어 수공부의 비중을 최소화하고 각종 기계를 응용하여 작업하는 선진목공 프로그램. 예. 자, 기계와 작업이 선진목공 프로그램. 예, 맞습니다. 이제는 수작업으로만 목공을 하기에는 이미 시대가 예,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어, 저희 우드로우 이연에서는 어, 짜맞춤 가구를 전부 다 기계와 작업으로 하는 집중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초보자도 5일, 일주일이면 아, 작품이 나오는 아주 속도전으로 가는 예,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먼저 치목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정기간은 1개월입니다. 1개월인데 1개월하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치목반. 이제 취미로 목공하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예 신청이 가능하고요. 기계와 목공의 이론과 실습 소품 및 소가구 제작입니다. 저희가 소가구 제작이라고 해가지고 조그마한 것만 만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1개월씩, 1개월씩 끊어서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에 작품 하나 아니면 두 개. 아, 이 정도로 나오겠죠. 예, 그거를 어, 내가 한달 해보고, 오, 마음에 들면 또한달더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이 고급반인데요. 기간은 3개월입니다. 고급반은 그러면 뭐냐? 예, 고급반은 기존의 목공의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전혀 모르시는 분이 처음부터 고급반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겠죠. 에, 예를 들어 갖고 기계화 작업에, 뭐 기계화라고 해가지고 막, 저희는 CNC 작업은 아니죠.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완전 소공구가 아닌, 누타, 뭐, 트램, 뭐, 다양한 이런 전동공구들로 짜맞춤 가구를 해 오신 분들이 이제 오셔서 조금 더 수준 높은 예, 그런 목공을 예, 교육을 받는거죠. 어, 신청 조건이 나와있네요. 목공의 기본 지식이 있으신 분그 예, 다음에 수업 내용은 기계와 목공의 이론과 실습 짜맞춤 가구를 제작하는 교육을 받으시는 교육을 이렇게 고급받은 교육을 받는다라는 것보다 예, 또 다른 경험을 하고 우두리이연이 갖고 있는 어떤 더 특화된 부분들을 예, 이제 조금 배우신다. 예,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창업반입니다. 교육기간은 6개월이고요. 신청 조건은 예, 당연하죠. 예, 창업을 목적으로 배우시는 분입니다. 아, 수업 내용은 이제 창업 컨설팅 자. 컨설팅 이라고 해서 내가 가구를 만들어서 판다 뭐 이런 쪽의 컨설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공과 뭐 소품 제작 다양한 우리가 목공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목공 프로그램의 컨설팅을 예, 제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기초과정과 수준 높은 제작까지 예 체계적인 어, 그런 커리큘럼으로 예, 정 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자, 6개월 하면 아 내가 창업을 할수 있다. 예, 그건 아마 굉장히 매력적인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완전 기계와 목공이 아닌 아, 수작업이나 전동 공구, 일반 전동 공구를 사용해서 창업까지 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하죠. 예. 아,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인사 말씀 드리면서 어, 즐기자, 놀자, 소주 한잔하면서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을 할 적에는 완전 여기는 숙박을 다니다 각오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은퇴를 하시고 이제 제2의 인생을 예, 이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아마 목공으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일정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 한달 동안 계속 주 5일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또뭐 여행도 가셔야 되고, 손녀들하고 이렇게 즐겁게 지낼 시간도 필요하시고, 또 사모님한테 또 봉사활동도 하셔야 되시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뭐한 달을 끊고 오시면 예를 들어서 어, 어느 기간 동안은 다음 달로이월 해드리고 하는 그런 일정 조정이 가능하니까 예, 자유롭게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교육 일정입니다. 접수 기간은 2022년 12월 30일 금요일까지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금요일이 딱 지났으니까 아 이제 접수 안 되나? 예, 그렇게는 생각하시지 말고요. 1월 9일 개강하는 날까지 저희들이 인원이 한정이 돼가 있습니다. 뭐 2, 30명, 4, 50명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인원보다 작습니다. 그 인원이 다안찰 수도 있겠죠. 요즘 불경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 금요일이 지나가도 예, 한번 전화를 해 주십시오. 예. 전화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개강일은 2023년 1월 9일 월요일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 시간은요. 월요일에서 금요일 주 중에 10시에서 오후 5시,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고요. 점심은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아침하고 저녁이 문제겠죠? 예, 그거는 저희 공단 내에, 아, 구내식당이 있으니까, 예, 거기서 식사는 해결하시면 되고요. 교육 장소는, 예, 저희 우돌리 위원, 예, 본사 교육장에서, 예, 하게 되고요. 준비물은 앞치마, 줄자, 예, 그다음에 필기 도구, 예, 꼭 튼튼한 공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엄청 기록을 많이 하시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예. 아 그리고요 이제 그 디테일한 어떤 교육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만약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문자로 예,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 문자를 보시고. 뭐 내하고 도저히 안 맞다 이러면 어쩔 수 없고요 네 죄송합니다 뭐이 정도 프로그램이면 내가 할수 있겠다 하시는 분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저희 이연 물띠 우드 머신 1일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은 토요일만 가능하고요 저희 유튜브는 많이 보셨는데 저희 기계야 먹고 이연 머신이 궁금하신 분들은 회사로 전화를 주셔서 한번 미리 체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아시죠? 교육신청 및 문의 예, 055-288-7784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1월 9일 날 여러분을 뵙도록 하고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